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각잡고 카메라 앞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난 말도 왜 이러는 거야 아, 오랜만에 어떤 컨텐츠를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 굉장히 초에 스킨케어템을 추천하고 그 이후로는 스킨케어템 추천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스킨케어 추천템이랑 그리고 제가 확진자였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썰과 함께 이렇게 오늘은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도 스킨케어가 달라지고 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일단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스킨케어에서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첫 단계인 토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이가 이제 30대가 될수록 기능성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하게 되긴 하지만서도 일단 저는 뭐든지 베이스를 단단하게 깔아줘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탁탁탁탁 탁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 피부 철학 중에 하나는 수분 그리고 탄력. 수분을 잃으면 모든 게 망가진다. 이 때문에 이 피부 안에 수분을 꽉 채워주는 걸 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만큼 토너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내돈내산 찐 추천템으로 첫 번째 가지고 온 제품이 있어요. 토너입니다. 이거는 에스테틱에만 들어가는 브랜드인데 상떼라는 브랜드예요. 이거를 여기에 요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패드예요. 근데 패드면이 이 세미겔 패드라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 500ml의 큰 토너를 한 통을 비우고 한 통을 또 이만큼 쓸 정도로 진짜 리얼 찐템 완전 너무 좋아하는 토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왜좋냐 토너 플러스 세럼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얘만 바르고 있어도 절대 건조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그, 그 느낌 아세요? 아시죠? 요새는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정제수를 안 쓰고 있지만 얘는 무려 카모마일 꽃 추출물 베이스에서 이렇게 뽑아내갖고 66%가 담겨있대 66% 그니까 얼마나 촉촉하겠어요 동생이 뭐라고 그러 언니 이거 마시냐고 나한테 언니 너무 빨리 쓰거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약간 처음으로 공부를 진행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시면 될것 같아요. 토너로 찹찹찹찹찹 해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걸 탁 붙이고 있어요. 이 피부에 이렇게. 수분감도 당연하지만 진정이 엄청 잘되거든요. 제가 얼굴에 뽀로지가막 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가끔 여성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지멋대로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약간 피부에 이렇게 톡톡톡톡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얘로 탁 올려주고 있으면 그 다음날 진정이 촤악 돼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 상떼라는 브랜드의 토너를 처음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럼을 바르겠죠? 제 화장대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공구하시거나 이러면 제가 URL을 쫙 뿌려요 야! 쟁여아 이러면 이제 또 쟁임템으로 정하나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물광 토너예요 그만큼 제가 수분에 좀 집착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를 쓰면 얘가 그다지 생각 안 난다 그리고 얘는 이제 넘버즈인 3번 세럼 인데 이제 얘는 약간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SK2처럼? 근데 저는 워낙 피부가 강철이어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막 얘를 쓰고 와 드라마틱하다. 내 피부결이 왜 이렇게 좋지? 막이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만큼 쓴거 보면 그래도 꽤 마음에 드니까 계속 손이 가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요새 이렇게 히알루루닉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고체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응축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랑 이런 세럼 얘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피부에 한번쫙 올려주면 이제 히알루론이이 응축된 거를 이제 피부 안에다 빡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 또 수분이 또 꽉꽉 채워지겠죠 그래서 진짜 건조하다 싶은 날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 앤넥 크림. 아이 앤 넥! 제가 이제 갈수록 약간 여기 눈 밑에 그래서 열심히 아이클렌 바르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 지금 거의 다 써가는데 또 똑같은 거 하나를 쟁여놨기 때문에 음 제가 좀 나름 지금 몇 달째 꾸준히 쓰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 제품입니다 아우 내가 화장품 소개하느라고 약간 코로나 이 썰? 확진 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약간 저는 진짜 집 밖을 안 나가는 집순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확전, 확진이 돼서 오셨네? 어머, 어떡하면 좋을라나? 근데 제가 또 분야 시간에 굉장히 친밀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아빠랑 막 같이 막 이렇게 했던 거지.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저에게 이제 어, 오미크론이 옮겨, 옮겨왔는지 제가 이제 새벽까지는 진짜 멀쩡했어요. 새벽까지 멀쩡해서 막 네일아트도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침이 딱 됐는데, 여기에 모래가 한쿵 이렇게 삼킨 것처럼 막 여기가 진짜 그 알죠? TV에 막 기지직한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제가 워낙에 또 <웃음> 제가 워낙에 또 여기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어, 망했다. 설마. 아예 설마. 약간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근육통이 오면서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고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바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갔죠. 근데 저는 PCR 받으러 갈 때부터 알았어요. 아, 난 지금 확진이다. 이것은? 이것은 확진이다. 그럴만큼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기어서 기어서 막 울면서 갔는데 한 2주를 정말로 저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진짜. 아, 너무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서러웠는데 일단 첫, 첫 초기 증상은 목이 겁나 아파. 그리고 그냥 온몸이 아파서 알아 누웠어. 너무 다행인 건 열이 안 나더라고요 이 후반부에 갈수록 기침을 너무너무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친구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나폐 찢어질 것 같아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그럴 래서그 만큼 저는 역시나 약간 이 기관지가 약한 탓이라 이제 힘든 싸움을 벌이고 1주일만 딱 이렇게 있으면 해제잖아요 아 근데 저는 2주 동안 집 밖에 아예 못 나왔고 그런 다음에 2주가 지나서도 목소리가 아예 이, 이 뭐라 해야 돼요? 성대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음이 다 나가요, 음이 지금. 그래서 약간, 오, 이거 나보고 지금 노래를 하지 말라는 이 코로나가 이게 큰일 날, 이내 지옥을 뺏어가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감기 곱하기 한두배 정도 힘들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손소독 꼼꼼히 하시고, 마스크 한두개 쓰고 다니시고, 꼭 필요한 외출 아니시면 저처럼 집 밖에 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크림 단계에서는요. 요렇게 세 개를 참 좋아해요. 이건 이미 너무 유명한 싱크로라는 크림이죠. 음, 약간 제형감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어 너무 유분감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지만 이게 바르고 난 다음날이 다르다고. 괜히 유명한 건 괜히 유명한 게 아니다. 이 약간 어나 아, 이거 꾼덕이어서 싫어 이러, 이러기 보다도 다음날 을 한번 지켜봐 보세요. 여러분들. 스킨케어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약간 요거는 이제 랑콤 끌라리 삐그 브라이트닝 밀크크림 인데요. 제가 약간 이런 제형을 좋아해요. 촉촉해. 진짜 물 마지막까지도 촉촉해. 이 약간 마지막에 크림으로 약간 잠가준다고 하잖아요. 여지껏 발랐던 걸.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잠굴 때도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감이 이렇게 촤악, 촤악, 촤악,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또 얘랑 비슷한 느낌의 에스테틱 브랜드인 또 시바산. 이름이, 이름이 조금 거칠 수 있어요. 시바산. 응? 어? 이라는 되게 제형감이 비슷하거든요. 어, 마지막에 이거, 헉! 어, 마지막에 이거, 촉촉! 난 난, 난, 난, 이거 탁 발음하면 엄마내 피부에 지금 광 보여 막 난리나지만, 약간 이러면서. 다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는 저녁에 요런 식으로 요새 끝나고 있어요. 저녁에 듬뿍듬뿍 발라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산뜻하고 이제 아침에 탁 수분에 꽉찬 나의 얼굴을 또 아니요? <웃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녁 스킨케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봄이기 때문에 이제 또 환절기면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분, 수분을 뺑뺑뺑 넣어줘야 탄력을 잃지 않는다. 탄력을 잃는 순간 뭐다? 노화다. 응, 여러분들 수분을 잃으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우리 수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분도 자주자주 마시면서 채워주고 또 피부로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 스킨케어를 잘 갖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어, 다음에 또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어.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여기 리플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꾸준하게 이렇게 자주 찾아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뭔가 소개해드리고 싶다거나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